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곰믹스 맥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영상 플레이어 중 하나인 곰플레이어 즉 곰랩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던 곰믹스 프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성능을 가지고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잘 선택하셔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곰믹스 맥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곰믹스 맥스 창이 나오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도 나와있고 사용도 한번 보시면 이 정도의 사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런칭 기념 역대급 이벤트라고 나와있고 이벤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사이트를 들어오게 되면 곰 믹스 맥스 그랜드 오픈이라 그래 가지고 이벤트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이런 경품 행사도 하면서 밑에 보시면 약 60% 파격 할인을 하면서 기능 제한 없이 유료 버전을 14일 동안 무료체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일 무료체험 다운받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또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윈도우를 클릭해 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창으로 가면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밑에 다운로드 되고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로그인 정품인증이라든지 쿠폰등록 하는 방법 이렇게 클릭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다된 파일을 폴더 여기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동의함 계속 그냥 다 눌러주시고요. 기다려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 마침 눌러서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하신 후 바탕화면에 나가면 이렇게 곰믹스 맥스라는 로고와 함께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곰믹스 맥스에 시작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일단 편집을 시작하려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여기 왼쪽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이름 적으시고 저장될 경로 이 부분을 정하신 다음에 종행비 그 다음에 해상도 프레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프리미어 프로의 축소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이 부분은 이제 미디어 룸또 미디어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리보기 창이고요 여기는 가장 작업을 많이 하게 될 타임라인 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고 그 위에는 메뉴 창들과 여기 메인 메뉴 창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상을 불러 오시려면 미디어 파일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임라인으로 쭉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프로젝트 설정하라고 나오고요. 변경하지 않고 현재 설정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디오 트랙으로 나와있고 이 밑에는 오디오 트랙으로 나와있습니다.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디오 트랙에 올려놔도 이 해당하는 영상에 오디오 파양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다시 이렇게 끌어서 똑같이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컷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시려면 인디게이트를 움직여서 이 부분에 가서 컨트롤 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나서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이 클립을 당기면서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클립 선택했을 때 여기 위에 클립 삭제 창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립을 당기면서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디오 파형을 보지 않고 편집을 하시면 이 트랙이 없이 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나는 파형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서 두 트랙을 같이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립들을 이렇게 누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누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단축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 보시면 가위 모양 이 가위 모양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단축키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파일 클릭하셔서 환경 설정에서 단축키를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선택해서 단축키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컷편집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은 이 상태에서 클립에서 이렇게 분할하고 트랜지션을 끌어오면 저절로 붙게 되는데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트랜지션 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 부분을 없애주셔도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내가 트랜지션을 입히고 싶은 끝부분 그리고 그 다음 클립의 앞부분을 이렇게 겹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트랜지션 창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잡고 조절해주셔서 길이도 맞춰주시면 이제 트랜지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지션 속성을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위치라든지 재생시간 또 유형 같은 부분 어떻게 진행되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었고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P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P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건데요 트랙 젤 왼쪽에 보시면 트랙 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비디오 트랙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V3로 해서 트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여기 왼쪽에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사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특이한 점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앞에 다른 무언가를 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트랙이 이렇게 저절로 뒤로 밀려지면서 클립이 올라와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또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IP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경음악이랑 효과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폴더로 불러와서 기존에 있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들을 똑같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곰 믹스에 있는 배경 효과음을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쭉 끌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곰 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음악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곰 믹스에서 나온 공식적인 의견은 이렇구요 여기 있는 이 음악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시면은 나머지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보시면 1대1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음 및 효과음까지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막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막 삽입하는 방법은 미디어를 보관할 수 있는 이 미디어룸에 보시면 T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폰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스타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테두리, 외곽선, 배경 자막바, 또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하실 수 있고, 위치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회전한다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굵기, 기울기, 정렬 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자막에 대한 애니메이션 등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꾸미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막 클립이 생성이 된 겁니다. 바로 자막이 올라와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사진을 불러온 것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자막을 수정을 하고 싶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때는 Ctrl-C, Ctrl-V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따로 여기서 만든 자막들이 수정이 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자막을 썼지만 옆에서 표현하고 싶은 자막은 T에 들어가서 새로 생성해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제외하고 또 자막을 계속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막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편집하는 방식을 알려드렸고 이제 곰 믹스 맥스의 다른 추가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창을 한번 보시면 색상 보정할 수 있는 이런 필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도형으로 꾸미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마 키를 가지고 와서 이펙트에서 알파 크롬 및 마스크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크로마 키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확대라든지 펜줌 효과를 활용해서 키프레임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효과를 넣었을 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클립 속성에서 또 변경하실 수 있고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클립 속성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지워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화면 분할하는 부분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도 효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예능 효과들, 템플릿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목록에 보시면 더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곰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립에 추가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추가를 하신다든지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창이 이렇게 있고요.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 후에 내보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 로그인이라든지 정품 구매를 하셔가지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질을 선택하실 수 있고 파일 형식, mp4, 또 저장 위치, 파일 이름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꾸민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됐으면 폴더 여기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까지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이타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트랜지션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막 부분들을 일일이 직접 만들어서 클립 형식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것도 불편했고 이렇게 화면에는 불러오지만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수 없고 또다시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기존 영상에 오디오 파형이 아니라 오디오 트랙에 영상을 추가해서 파형을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점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런 클립들이 전체 선택이 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최저가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요 가격도 49,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장단점들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곰 믹스 프로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오디오 트랙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크로마키, 키프레임, 자막을 넣는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곰 믹스 프로에 비해 좋아진 장점들인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바비나 필머라에 비해서는 가격도 그렇고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